자 다음은 이제 마석 부분입니다 지금 신섭에서 하시는 분들은 이 매일매일 마석 정수 상자라는 걸 받았을 거예요 20시간에 한 번씩 깔수 있는 건데 저는 이제 오늘 차로 마지막 상자네요 자이 상자를 깔면은 여기 적혀있는 황운의 마석 정수라는 걸 받습니다 그리고 또실루나스에서 사냥을 하시다 보면은 여기 황운의 마석 정수 조각이란걸 드랍할 수 있거든요 이두 가지 아이템으로 영웅 마석을 만들 수가 있어요 마석 강인의 여기 여기에 여기 박는 거죠 여기 영웅 등급을 여기 에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세공사를 찾아갑니다 자 오늘 저도 처음으로 만들어 볼거예요자세공술 찾아가서 여기 용궁마석제작이 있죠 용궁마석제작 여기 보시면은 재료로 들어가는게 보입니다 황혼의 마석정수 이건 보라색이죠 아까 파란색을 어, 사냥해서 드랍할 수 있다 했는데 이 파란색이 여기 각인석 마석 재료 들어오셔서 여기 황혼의 마석정수 있죠 10개다가 한개로 이렇게 제작을 하는 겁니다 일단은 50개 정도가 있네요 요거는 다 이벤트로 받은 겁니다 현재 이벤트와 출석으로 받은 아이템이고요 저랑 다들 출석부가 다 같지가 않기 때문에 갖고 있는 아이템들이 조금 다를 겁니다 어, 이점 유의하시고요 난저가 지금 출석일자는 8일차인데 어, 실제 플레이는 이제 6일차 되거든요 지금 출석만 찍고 며칠 안한게 있어가지고 아무튼 요정도 일주일 정도 출석을 했다면은 저처럼 50개가 있을 겁니다 아 혹은 제가 쿠폰으로 받은 걸 수도 있어요 지금 26일까지 있는 쿠폰들이 다 끝나가지고, 어 지금 시작하신 분들은 아마 쿠폰을 못 받았을 텐데, 어 저보다 빨리 하신 분들은 쿠폰을 썼기 때문에 아마 이거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요거로 한번 영웅 마석으로 바꿔봅시다. 자, 벨리에타. 벨리에타는 지금 제가 못 바꾸죠? 아직 라즈카가 만렙을 못 찍었기 때문에 여기 벨리에타 마석판 안 열렸거든요? 우리 요거 바꿀 때 팁은 그냥 제일 높은 걸로 바꾸는 거예요. 제일 높은 걸로. 내가 낄수 있는, 착용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높은 걸로 마석 바꾸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여기 맨 위에 거 크라투스 열리지도 않았고 빌레트도안 열렸기 때문에 여기 밑에 거에서 바꿔볼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영웅 라즈카가 지금 40개네요 그럼 10개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보자... 어, 바꾸내서 루스칼? 랜덤이네요 거진 이거 랜덤으로 바뀔 때 여기 밑에 거 있죠 제일 하위 걸로 뜰 확률이 높거든요 우선은, 어, 지금 상태 봐서는, 어, 여기 다 비어있네? 그냥 라즈카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망각 받을까 했는데, 지금 라즈카 자체가 칸이 많이 비어있기 때문에, 라즈카로 받도록 할게요. 자, 영웅마석 제작에서, 라즈카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죠? 자, 제발. 11시 방향 뜨면 안 되는데? 제발. 오케이. 중복 아닙니다. 아유 수집에 들어가면 안되지 자 여기서 장착 오케이 오케이 어우 수집 넣을 뻔했어 자 여기는 전설 마석 요거는 쿠폰이거든요 그래서 늦게 시작하신 분들은 여기 없을 겁니다 요거 때문에 또 전투력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여튼 요런거 가끔 전설 쿠폰으로 뿌리니까 한번 요거는 그냥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정수로 영웅마석 바꾸는 것까지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보시면은 전설 마석 있죠 전설 마석 이 영웅마석의 그 윗단계입니다 재료로는 내가 착용하고 있는 여공 마속을 제로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옆에 여기 있는 심판자의 마성묘약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이 심판자의 마성묘약은 패키지로밖에 구매할 수가 없고요. 인게임에서 구하는 방법은 길드의 여기 현상수배, 길드의 현상수배에서 높은 단계에서 확률적으로 획득 가능하고요. 보니까 여기 5단계, 여기 4단계, 5단계 되니까 주요 획득이 적혀있죠. 그래서 확률적으로 획득할 수 있고 그리고 아까 길드 상점 길드 퀘스트 현상 수별을 돌면은 이 마성 묘역을 구매할 수 있는 이 재료가 나오거든요 그 재료로 매주 한 개씩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길드 선전을 빨리빨리 참여를 하냐 길드가 있냐 없냐가 좀 중요하게 되죠 이런 거 하나 하나 사고 못 사고 나중에 가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까 보니까 제가 8개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영웅마석에서 전설마석으로 한번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들고 있나? 참고했나? 참고했나 봅니다. 지금 아이템 칸에서는 안 보이네. 보자, 전설마석. 지금 제가 3 개를 들고 있거든요. 요것도 높은 걸로 바꿀까 했는데, 하나밖에 못 바꾸니까. 일단, 많은 개수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니까, 두 개. 2개, 두 개를 바꿀 수 있겠네요. 저는 바쿤. 박훈, 바쿤을 전설로 업그레이드를 해보겠습니다. 자, 당연히 11시 방향, 11시 방향, 공격력 명중 올라니까 먼저 바꿔야겠죠? 11시 방향이랑, 그리고 여기 1시 방향, 5시 방향은 좀 방어 쪽으로 능력치가 올라갑니다. 여기 있는 7시 방향, 여기가 치명타가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개를 11시 방향, 7시 방향, 이두 개로 지금 전설로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바쿤, 끼고 있는 거 착용 해제하고, 어 지금 비어있는 공간 보니까 제가 그때 실수로 넣은 거 이렇게 두 개가 비어있네요 저것도 지금 다시 만들어 채워야 되는데 저것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빼시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있죠 그냥 제작해서 만들면 됩니다 자 한번 전투력 얼마나 오를지 볼까요 전설 착용만으로 자 3642가 올랐습니다 오, 확실하게 전설로 올라가니까 좀 체감이 되네요. 마지막 빈자리들. 이 빈자리들을 지금 채워야 되는데, 어떻게 채우냐. 자, 메뉴에서 마석 분해사로 찾아갑니다. 마석. 아까 우리 끼고 있는 마석들 있죠? 그 마석을 갈면은 여기 마력핵이라는 게 나와요. 마력핵. 그래서 이 마력핵 상점에서 아까 저 비어있는 영웅마석을 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 월간 한정으로 구매할 수 있는데, 여기, 여기 가격 보이시죠? 2,500개에서 자, 라즈크까지 3만개로 구매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석 정수조각을 또 파는데 요거는 굳이 살필요 없어요. 이제 요거는 아이템 드랍이 되는 아이템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요거는 구매할필요 없고 우리는 마력핵 열심히 모아서 요거 여기있는걸로 바꿔 됩니다. 좋은점이 랜덤이 아니고 선택상자이기 때문에 딱 내가 비어있는 자리만 맞출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 마력핵 마력핵을 모아야 되는데 자, 부위포상점 일반상점 1일 한정해서 여기 마석 파는거 빨리 여기 수집에 다 맞추시고 그 다음에 또 매일 사셔서 요걸 이제 갈아주시면 됩니다. 보면 이렇게 있죠. 이렇게 받게 되는데 제일 높은 걸로 이렇게 제일 높은 걸로 받으시고 일단 오늘은 수집하지 말고 바로 갈아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제일 높은 걸로 받아서 갈면 되거든요. 어, 순서는 상관없어요. 1번이든 2번이도 상관없이 그냥 아무거나 여기 중에서 제일 높은 등급이 바말론이기 때문에 바말론 걸로 이렇게 두 개를 다 받고 이 받은 상태에서 마석분해사 찾아가셔서 이렇게 갈아버리시면 됩니다 840포인트 얻었죠 하지만 요거만으로는 부족하죠 한달에 뭐 몇만개까지 모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바로 필드보스 야 여기 9시부터 엄청나게 많은 보스들 나오죠 요거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해야 되는지 알겠죠 요거 할때또 확률적으로 우리 교환소에서 사용하는 여기 주화들 주화들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필드보스 매일 9시 되면은 꼭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거리분들 이거는 이제 근거리분들 팁입니다. 레벨 75가 되면은 퀘스트 1람 의뢰일지에서 이 비탱고원 눌러보시면은 여기 클래스 전용이라고 보라색깔로 뭐 한게 있습니다. 새로운 깨달음 자 요거는 근거리 전용입니다. 근거리 전용. 원거리는 없어요. 근거리 전용 어 패시브 스킬을 하나 주는데 요건 이제 범위형 범위형 스킬의 그 범위를 더 넓게 해주는 그런 패시브 스킬입니다. 지금 아직 제가 안 배웠는데 오늘 이것도 배워볼 거고요. 스킬에 여기 패시브 보시면은 여기 있어요. 거인의 눈이라고 범위 영역에 최대 사거리 증가들 되어 있죠. 이거 어, 덕에 가장 효율 보는 거는 바로 랜서. 랜서가 바로 효과가 엄청나게 보는 그런 스킬이고요. 어, 일단은 근거리 분들은 무조건 있어야지 좀 사냥할 때 이런 범위기 사용할 때 효과로 보기 때문에 무조건 배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비텐공원으로 가봅시다 비텐공원 여기 메인 도시인 바이하르로 가셔가지고 자 여기서 바로 메뉴 퀘스트 1람 의뢰일지 이거 누르시고 그냥 위치보기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위치 나오고 요 지도 바로가기도 있죠 발바닥버튼 이거 누르면 알아서 이동하거든요 자 여기서 이렇게 퀘스트를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 떴죠? 눌려서 이제 자동진행 그냥 하시면 돼요 여기 진행하실 때는 아마 톨랑군지 역이 40판 지역까지 와서 사냥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본인 전투력이 지금 75가 넘는데도 50만이 안 넘는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퀘스트 깨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아 맞다 여기 또비텐고원온 김에 또 하나 팁을 알려주자면 여기 비텐고원바이하르라는이 도시 안에서 여기 NPC 찾는 거 누르시고 여기 주민정보에 영지쟁탈전 단상이라고 있죠 요거 찾아가세요. 요거 찾아가셔서 여기 활성화 버튼 있죠? 요거 누르면은 자 이게 뭐하는거냐? 버프를 받는겁니다. 자 여기 버프 떴죠? 여기서 확인을 하시면은 여기 적혀있습니다. 바이아를 점령자에 대한 경이라고 해서 공격력 증가율 3% 효과를 받게 됩니다. 요건 일주일 효과고요어 쿨타임이 없어요. 그냥 받고 싶을 때 무조건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받을 때마다 남는 기간 일주일로 연장되고요 어, 그래서 대충 본인이 게임하는 루트 일주일 정해가지고 마지막 날에 받으셔서 또 이렇게 연장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뭐 매일 와서 받을 필요는 없단 소리죠 그리고 또 바이하르에서 오시면은 스킬교관 여기 또 스킬교관이 있거든요 이것도 73인가 75인가 그때부터 어, 여기 스킬교환을 통해서 스킬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구매할 때는 골드가 들어가고요 여기서는 액티브 스킬이 아닌 패시브 스킬을 배우게 됩니다 전 지금 배워놨는데, 여기, 경고한 퇴세 기습 저지, 뭐, 일격 간파, 요런 게 배우게 되구요. 자, 미리 샀다고 이렇게 떠있죠? 매진이라고. 그리고 또 제가 레벨업을 했기 때문에 또 구매를 할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구매를 하시면 돼요. 지금은 이제 골드 여유가 많으니까, 이게 예전에는 골드가 부족해서 이걸 못 샀거든요? 하지만 요즘은 뭐 골드가 남아도니까 초반에 너무 많이 주거든요? 와 엄청 많죠? 이건 이제 PVP 전용 패시브라서 사냥할 때는 그렇게 효과를 못 봅니다 어, 하지만 전투력 자체가 오르기 때문에 꼭배워둬야 된다는 거 이런 전투력 게임들은 전투력에 대한 보정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전투력 숫자 자체만 높으면 됩니다 그럼 사냥할 때 도움이 돼요 능력치 자체는 사냥에 도움이 되지 않지만 어, 요걸 오름으로써 전투력이 오르기 때문에 사냥에 도움이 된다는 소리죠. 그리고 아까 액티브 한개 배울 수 있는데, 바로 요 클래스 스킬, 요걸 배울 수가 있습니다. 각 캐릭터별로 여기 맞는 능력치 잘 보시고, 클래스 구매하시면 돼요. 블레이더, 제가 지금 블레이더를 키우니까, 블레이더 경우 이 활로 간파, 여기 아마 55레벨 때 배우는 겁니다. 보시면은, 55레벨 남아있죠? 요거는, 저는 안 배울 거예요. 쓸모가 없으니까. 지금 해피 3000 올려봤자,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돼요. 메인 퀘스트 밀 때도 그렇게 도움 안 되고 그래서 60레벨 거 65레벨 거 사서 쓰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캐릭터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 부분은 본인이 제잘 알아보시고 구매하시면 되고요. 처음에 구매하기 전에 있는 이 클래스 스킬 순서대로 여기서 팔고 있거든요. 순서대로 그래서 그 순서를 꼭 보시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어, 귀찮으면 그냥 뭐다 구매하셔도 되고요. 뭐 크게 지장이 가는 게 아니니까 자또 이렇게 킬이랑 마석을 업그레이드 함으로써 또 이제 80만 투럭을 찍게 되었네요 문제는 아직 지금 수집해야 할게 많다는 거 아직 장비들 장비들 수집도 남았고 특히 이런 거 영광짜리가 아까 그 우리가 이벤트로 받는 상자에서 안 나오기 때문에 영광짜리는 본인이 드랍해서 넣어야 되고요 그래서 완성 안된 게좀 많습니다 5강짜리도 그렇고 이건 이제 꾸준히 게임하시면서 차근차근 채우시면 됩니다 가장 귀찮은 게 마석이죠 이게 나중에 하다보면은 여기 적혀있는 이 보스들 잡으러 잘 안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입부 상점, 일반 상점, 1일 한정에서 구매하게 되는 여기 이 마석들, 골드로 사는 이 마석으로 채우게 될텐데 어, 이것도 생각보다 많이 귀찮습니다. 일단 빨리 하고 싶으신 분은 그냥 9시에 모든 보스 다 참여해서 잡으시면 되고요 저처럼 좀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일간 구매해서 마석 사셔서 하나씩 맞춰서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시간은 이게 더 오래 걸려요. 직접 발로 뛰셔서 보스 다 잡고 채워 넣으신게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희귀등급 넣으실 때는 사냥 생각하신 분들은 두 번째 있죠? 두 번째. 희귀등급은 두 번째부터 이렇게 채워 넣으시면 은 일반급 잠몹이죠이잠몹에 대한 추가 공격력, 방어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사냥할 때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거부터 지금 하나씩 이렇게 채워 넣고 있고요. 결국은 다 채워야 되니까 이 부분은 알아서 공방, 공방 위주 그리고 요런 거, 보스급, 네임드급은 우리 무소가금들 혹은 라이트 유저들은 잘안 하니까 요거 나중에 채워 넣으시고 일단 공방 올라가는 거뭐 요런 거 위주로 먼저 채워주시면 될것 같네요. 자, 그리고 출석이었나? 뭐푸시할람으로 요런 거 지금 잘 주거든요? 그래서, 오, 어 어떻게 영웅템들 얻게 되면은 8강까지 또 도전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루나트라라 가야 되는데, 어, 지금 해보니까 이게 지금 리뉴얼 됐거든요? 여기가. 리뉴얼 되기 전에는 지금 어, 지금 여기 좌절이나 5만 에 가서 놀았는데 리뉴얼 되고 나서는 전투력이 올랐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90만은 넘어야 저기 가서 놀수 있습니다. 지금 가봤자 어, 포션만 많이 들고 조금 손해요 잡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최대한 레벨과 전투력은 우리 헤렌디아에서 올리시는 걸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정보는 또 여기까지고요. 일단은 범위 증가하는 이 서버 퀘스트를 먼저 해야 할것 같네요. 일단 레벨업 96까지 존버 타시는 거잘 버티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여러 변화가 있을 때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1탄, 2탄에 설명한 성장대로 계속 꾸준히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길드, 진짜 길드를 빨리 구하세요. 길드 구하는 게 가장 성장의 핵심이기 때문에 길드를 먼저 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